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당이 쏙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귀를 터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인슐린입니다. 먼저 당뇨를 좀 살펴볼 건데요. 당뇨는 이런 거예요.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밥이나 떡,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죠. 이런 애들이 포도당이 많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얘네들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근데 포도당으로 바꾸어야 그걸 흡수하거든요 아까 세포에서 보셨죠 당으로 바뀌어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배터리가 일할 수 있게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일을 할수 있게 만든다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형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가 있는데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아예 안 나오는 게일형 당뇨 그래서 일형 당뇨는 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리고 소아 당뇨이신 분들이 보통 일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슐린을 계속 주사로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음식에 당을 계산하셔서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사로 맞으시는 게일형 당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형 당뇨인데요 제가 진짜 많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이형 당뇨입니다. 이분들은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당이 너무 많아. 이 얘네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많아. 그래서 인슐린이 약간 맛이 같다 얘네들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형 당뇨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인슐린이 세포문을 탁 열어서 이 안으로 당을 쑥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떠돌아 다니는 당들이 피 속을 떠돌아 다니는 게 고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없겠죠. 왜냐면 미토콘드리아에 당을 못 넣어주니까 그래서 계속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피곤함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처음에 당뇨가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피곤해요요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당을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저희가 진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복혈당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서 확인해 보는 분들 많이 보셨죠 공복상태 즉 몸에 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이 126이 넘어가면 우리는 당뇨다 라고 진단하게 돼요 근데 집에서 잰 거랑 병원에서 재는 거랑 비교해 보면 병원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찔러서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기계는 보통 이 혈청하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적혈구 있는 것만 뽑아내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당을 뽑아낸 게 훨씬 더 당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뇨의 정상 범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보통 70에서 100 사이입니다. 이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이 정상이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혈당이 한 20에서 30까지 더 플러스를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한140 정도가 나오면 1 4 0까지가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당뇨에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당화혈색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만성으로 합병증이 생겨나서 고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이 합병증이죠.